출고가 거의 끝나서 출고 기념으로 오늘은 친한 동료와 치맥을 하기로 했습니다제 동료는 니라 늦게 이나요퇴근국 늦게 해서 기다이야 돼요 <웃음> 기다리는 동안 벌써 배다채었어 지금 사과먹고 꿀때먹고 세상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싫어 그래서 원래 제 임무는 일찍 퇴근을 먼저 해서 식당에서 나온 치킨을 먼저 가져오는 게제 임무였는데 사실 치킨이 없어? 요 늦게 갔더니 치킨이 하나 없는 거예요 임무 실패 대신에 맛있는 또르티아를싸면니 벌써 한개 먹었더니 너무 배불러 <웃음> 제가 클렌징을 위해 쓰는 바이오더마 이렇게도 협찬은 오지 않겠지? 이제 화장을 지우고 술을 마시기 전에는 저는 항상 씻어요 왜냐면 제 주사는 자는거기때문에 술 마시고 방에 들어와서 바로 자야돼요 그래서 화장을 지우고 이거 원래 동생이 쓰던 브랜드인데 좋다고 추천받아가지고 뭐 한국은 이거 비싸던데 이거 두 통에 4만 얼마였나? 근데 저번에 캐나다 갔을 때 샀어요 아닌가? 한국 갔을 때 샀나? 아 면세에서 샀다 면세점 그래서 저는 화장을 되게 대충대충 하는 편이고 대충대충 지우는 편입니다 오늘은 눈화장을 안해서 피부만 딱 빠지면 돼 이렇게 하고 오늘 땀이 많이 났으니까 남은 걸로 이렇게 목에 있는 땀을 좀 지워주고 이러고 이제 목욕을 하러 들어갑니다 짜란! <놀람> <놀람> 오늘 받은 세수가 이곳의 좋은 점중 하나는 수건을 내 맘대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엄마가 하루에 수건 두개 쓰면 빨래하기 힘들다고 하면 혼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로 머리를 닦고 하나는 얼굴을 닦아요 얼굴을 닦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닦은 걸로 어딨어 내 핸드폰 아 이거구나 <웃음> 이걸로 이걸로 핸드폰을 닦아요 이렇게 하루 마무리를 할때 왜냐면 핸드폰은 돈보다 들어오니까 맨날 맨날 씻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8시가 다 돼가니까 다시 오. 지금 10분 남았어요 여기 있으면 진짜 서로 쌩얼을 다 공개하게 돼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꾸미고 만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씻고 만날 그래서 옷만 입고 갑니다. 옷도 갖다 와서 바로 잘수 있는 옷으로. <웃음> 아니, 진짜 뻥안 치고 너무 맛있어요. 망고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첨유질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망고 먹을 때 이빨에 보통 끼는데 음 너무 달콤하고 너무 부드럽고 이빨 하나도 안 껴서 너무 좋아. 이거 음 100년 동안 먹을 수 있어, 진짜. 저는 망고 먹을 때 껍질도 먹어요. 씹는 맛이 좋아. 음. 엄청 오랜만에 바닷가에 놀러갑니다 기대돼 나도 짱해줘! 짠 짱! 금간 해줘! 나무 먹었으니까 상관없어. 다음에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나데 아, 근 뭐 나름 안전하게 <웃음> 나름 무대를 <무뎌이> 땡겨지지도 않는데. <웃음> <웃음> 과양 그는 핸드폰을 찾아올 수 있을지 너는 뭔데? 여권에? 외로운 여정을 떠난 그 뒤에서 쫓아간 어! 어! 어! <웃음> 다친 줄 알았어 멋있는데, 이거 살좀 빠지면 대리롭게.